이서라. 아! 아! 안경 썼으면 제자리에 서야지 어? 똑게. 아, 아 서라. 아, 미... 할머니 어디 있어? 할머니? 아, 아! 점, 점, 점, 점! 20년 넘는 시간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이게 지금 내 양에 맞는다고 지금 이거 준비를 이거를 한 거니? 그냥 커피 다 똑같은데 그냥 타복스를왜 먹겠다 고 그래가지고 나는 안녕하세요. 안녕. 짠. <웃음> 오늘의 컨텐츠 조카 보기. 17개월 차 전이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해줘.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이렇게 똑똑해요 우리 아기가! 오늘은 언니를 대신해서 엄마 담당으로 우리 아기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한 7시간 정도를 우리 아기랑 같이 있을 건데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달라고 예쁜 집! 아 예쁜 집! 예쁘게 봐주세요 예쁜 집! No. No. <웃음> 미래의 의사 될 거야? 아니 카메 보면 웃어 이머머어머여자이라서 그래. 뷰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랑 이건 이서린 데펴줘야 돼 어. 이거랑 이거를 어디다 데기 전자레인지 아, 어. 전자레인지에 이거 데피고 얘도 데피고 <웃음> <웃음> <웃음> 드디어 우리 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응? 아니, 뭐하는 거야? 애기야, 이만 놀자. 유명한 체육장, 체체 체육장. 이설이 좋아하는 카메라. 카메라 여기 있네. Inventory. 이잖아 아! 안경 썼으면 제자리에 서야지. 진짜. 아니 나 얼굴이 무슨 일이야? 얼굴 무슨 일인가? 어제 못 보여주던데 얼굴이. 쟤는 응. <웃음> 저기 가서 보고 있고 난 여기 가서 보고 <웃음> 있다 <있음. 웃음> 보여주는 거야 언박싱? 이렇게 막 언박싱했어? 나너 근데 똥 썼어? 똥 냄새가 나. 어떡해? 아, 미안.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해 이모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 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이모. 야, 이설아, 만, 완전 빠졌어. 엄마가 TV 못 보게 하잖아, 이설이. 눈안 좋아질까 봐. 이모도 사실 심심해. 그래가지고 이설이도 심심하지? 이설이가 틀어달라고 해가지고 이모 어쩔 수 없었어. 엄마야, 오징어인데? 오징어밖에 안 나오는데? 오, 오 이거야. 오, 이거 봐. 똑똑이똑똑이 똑똑이. 오, 상어 나왔지, 상어. 고기들이랑 사고 나왔지? <웃음> 전이설 뭐해 이모컨 내려놔 <웃음> 이설아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안될것 같아 책 보라고 했거든? 이설아 엄마 이모 말 듣고 있어 이설아 빠이빠이 야시레 빠이빠이 <웃음> 천사가 아기 괴물이 됐네. 이설아, 이설라 우리 이거 할까? 응. 너네 엄마가 뭐 하라고 했는데 이건가? 응, 이거 할까? 응?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여기다가 이거 씌우고 이렇게 해 그다음 뭐야? 응. 오! 쉬어주세요. 우와. 그다음 그거야. 우와, 진짜 똑똑하다. 우리 아기가 이렇게 똑똑해요. 보셨어요? <웃음> 미설아, 할머니 어디 있어? 할머니? 우와, 잘했어. 할머니야, 주세요. 고릴라 어디 있어? 고릴라? 우와, 아, 주세요. 고릴라가 어떻게 하지? 오. 우와 그렇게 하지? 우와 최고다! 이제 점프할까?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이선아! 점점 점프! 점프! 여기 봐봐! 빼봐왔어 빼봐! 빼봐왔어! 이거 약간... 아빠한테 애를 맡기는데 대박 잘한다! 아빠한테 애기 맡기면 이렇게 된다고 또 뭐할래 이제? 어머는 솔직히 조금, 힘, 조금 힘에 부쳤어 뭐 오늘은 웃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 애기랑 치유한다는 어, 취우, 느낌으로 힐링하고 그런 느낌으로다가 찍을 거니까 오늘 살짝 개그요소가 없어도 어, 속상해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는 계속 개그요소가 있을 거니까 전자레인지에 초 데펴서 다 먹이고 바로 양치시키고 손수건 물리면 이소리가 방으로 자러간다 우유 먹자. 유유. 맛있게 드세요. 미안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 감사합니다. 너희 엄마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이게 지금 내 양에 맞는다고 지금 이거 준비를 이거를 한 거니 지금? 일 간다고 해놓고 지금 형부랑 지금 울고 있는 거딱 걸렸어 지금. 단톡방 에 올라왔어. 이... 선 수가 <목소리도> 이제 애 기도 자고, 이제 집도 치 우고, 했 으니까 쉬 어보 려고요. 애 기가 깰까 봐. 티비는 못 보였고 그냥 좀 누워 있거나 유튜브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아기 보는 조카 보는 콘텐츠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A few moments later. 잘 잤어요? 아기 괴물? 천서야! 어너밥 먹어야 되는데 이모도 밥 먹어야 되는데 이모는 지금 밥을 못 먹거든? 두부 먹어야 되는데 두부가 없어 우리 두부 사러 갔다 오자.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이모는 이런 여성스러운 걸안 하고 다녀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이거 아닌 것 같아. <웃음> 아이 신났어 아이 신났어 이리와 이설아 이모손 <웃음> 귀여워 다왔다 이리와봐 이설아 이설리 딸기 좋아하잖아 아, 딸기 좋아해? 어고 잘했어 딸기 좋아 <웃음> 딸기 안나는 사자 어. 딸기 자 딸기 <웃음> 아이고! 아이고 들수 있나? 어, 들었어. 오메 오메 오메 들었어. 이고 아이고! 아이었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따가이따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아 누구 좋까? 이제 언니가 오기까지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밥 먹이고 산책 겸 해가지고 스타벅스 갔다 올려고요 약간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이게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2, 30분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커피 다 똑같은데 그냥 스타벅스를 왜먹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스타벅스에 왔어요 애기 데리고 스타벅스에 와서 아메리카노 자기 성공 성공 렛츠고 다시 가가가 고개 숙여서 뭐 보다가 여기 커피 결국에 이렇게 쏟았어 이제 해방하기까지 한 30분 정도가 남았거든요 2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음에 전화를 해볼게요 아 가고 있어 왜 얼마나 걸려 왜 아니 이슬이 그 간식 줘야되는데 줬어 지금 딸기 줘야겠다 딸기 딸기 사왔는데 어 그래 그래 딸기 줘어 끊어 응. 이사아 딸기 너무 좋아? 네 응. 딸기 먹을 사람? 응. 해줄게요 우리 이슬이처럼 귀여운 키티키티 이설아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핑크퐁,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아이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마법의 동요입니다. 어땠어요 오늘? 이설씨? 이모랑 함께하는 하루? 어땠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뽀뽀해줘. 재밌으면 뽀뽀. 재밌었으면 뽀뽀. 이설아 진짜 왔다 진짜 왔다 진짜 왔다 이 t a 이 i n 이제 끝내자. 재미 있었어, 이 a 아 재밌었으면 뽀뽀 좀 해줘. 뽀뽀. 이 r a 뽀뽀. r 인설 뽀뽀. a Sora, s 어떻게 a 웠는데 8시간 동안. 아, 좋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